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7회 복귀 방송입니다 1047회 당첨번호는요 이렇게 나왔죠 어, 2번 20번 33번 40번 42번 44번 보너스 볼32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이번 회차도 적중률이 엄청 높았죠 어, 적중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매매 어, 매 요일마다 올려드린 주메뉴는 100% 적중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하고 어, 그 주메뉴 외에 어, 서비스로 드리는 서비스로 덤으로 어, 드리는 자료에서 한 군데만 오류가 났어요. 나머지는 다 적중했습니다. 주메뉴는 100% 적중했죠. 어, 혹시 1등 하신 분 계신가요? 음, 상당히 적중률이 높았습니다. 이 헌터 자료가 어, 적중률이 높은 이유는 뭐 지금까지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주에 이렇게 운이 좋아서 적중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매주, 거의 매주 100%에 가까울 정도로 적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 이 헌터 사견이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안 들어가고, 오직 통계 분석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어, 그 그래서 적중률이 높습니다. 헌터 개인적인 생각은 사견은 가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래서, 이 헌터 자료를 자료만을 잘 참고하시면 어, 빠른 시가 빠른 시일 내에 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어, 확신을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줄고 지켜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이 헌터 자료가 적중률이 엄청 높은 거를요. 어, 이 복귀 방송을 처음부터 서 끝까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복귀 방송을 보시고 이 헌터 자료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를 그걸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헌터 자리를 봐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번호만 막 갖다 쓰신다 그러면 막가져 가서 모아놓으면 토요일에 가서 이제 막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이 사람 자리에 저 사람 자리에 막 가지고 이제 막 엉킵니다. 어느 사람은 나온다고 하고 어느 사람은 안 나온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막 뒤죽박죽이 돼 버리죠. 그래서 월요일날은 주먹을 불끈 쥐고 시작을 해가지고는 토요일날 가서는 그냥 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헌터 자료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라도 어, 이복귀 방송을 어,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이제 뭐 이번 해차권 이제 1040회 끝나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어, 그 시간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많을 때 차근차근 살펴보셔야 돼요. 아,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 어, 매주 말씀드린데도 그걸 안 따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복귀 방송, 그 조회 횟수를 보면 알죠. 어, 그래서 어, 복귀 방송을 꼭 보시고, 우선 실내 구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복귀 시작할까요? 1047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일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월요일 날은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 화요일 날은 내수 중1에서2수 필출, 수요일 날은 네중 하나, 목요일 날은 셋중 하나 낙수를 살펴봤습니다. 어, 이 주메뉴는 100% 적중을 했어요. 다만 목요일 날이셋중 어, 하나 말고 어, 서비스로 하나 더 자료 하나 더 올렸잖아요. 어, 그거 하나가 오려났습니다 나머지는 서비스 자료까지 다 적중을 했습니다. 수 또는 제이수 총정리. 보여, 보여드렸죠? 어, <웃음> 어, 우선, 복귀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1046회에 전멸을 했기 때문에, 해,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이차에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거였는데요. 어, 이제, 헌터가, 어, 여기 이제 쭉 살펴보면, 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헌터가. 어, 이번 이 차에는 0, 0에서 1 또는 0에서 2 어, 또는 전멸도 어, 감안을 하시라고 했는데요. 어, 뒤에서 재방송으로 한번 보여드려 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자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 흐름이 맞아가는지 살펴보시는 거예요. 어, 이 약수, 어, 약수 또는 제이수 자료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시죠. 뭐요? 이 어? 흐름만 잘 어, 흐름을 잘 파악하시면. 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어, 첫 번째로 10번, 10번이 퐁당퐁당 4연속을 갔는데요. 어, 이 퐁당퐁당 자료가, 어, 4주 내지 5주는, 어, 무난하게 전멸을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 실제로 요번에 차에도, 어, 퐁당퐁당 자료는 전멸을 했죠. 어, 제외됐습니다. 이제 5주 차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이제 조, 조심을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 이차서부터는 이제, 어, 다음 이차인가요다 다음 이차인가요 아, 거기서부터는 이제 조심을 해야 돼요. 이제 제가 요거 이제 다음 주월에 올릴 때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10번은 무난히 제외가 됐습니다. 퐁당퐁당 자료였죠? 자, 다음은 20번이 어,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6번이 차출하면 이제 5연속이었는데요. 이거는 아, 출을 했습니다. 20번 출했어요. 자, 다음은 아, 29번이 우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아, 했는데 이거 아, 전멸했죠. 제외됐어요. 아, 29번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39번 이었는데요. 우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외가 됐습니다. 다음은 43번인데요. 이건 우측으로 계단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죠. 그래서 이것도 43번도 제외가 됐습니다. 다음은 어, 8번인데요. 이거는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아, 이것도 제외가 됐습니다. 8번인데요. 다음은 어, 34번입니다. 아, 우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는데요. 아, 이것도 제외됐습니다. 34번이요. 다음은 27번인데요. 이것도 역시 우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죠. 27번도 무난히 제외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36번인데요. 이건 우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제외가 됐습니다. 다음은 약수 두개를 추가했죠 어, 25번하고 13번을 추가했습니다 어, 25번은 어, 그 어, 콜드수 맨 끝자리에서 어, 출을 한 숫자라서 요거는 어, 어, 제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를 했죠 어, 13번은 이제 이게 맨 끝자리에 현재 있는데 어, 맨 끝자리에서 어이 연속출을 했기 때문에 역시 어, 제일 수에 가까운 약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래서 그랬는데 이것도 어, 무난히 제외가 됐습니다. 어 월요일 날 어, 여기 방송한 거 재방송으로 한번 다시 들어보실까요? 저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약수 두 개를 이제 추가할 텐데요. 어, 하나는 어 25입니다. 헌터는 25를 약수로 보고 있어요. 어, 그 약수로 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뭐 다들 그렇게 어, 헌터처럼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어,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어,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음, 그 콜드수 어, 맨 끝자리수 어, 물론, 이제, 그 보너스 볼을 출로 안 보시는 분들은, 어, 저하고 다를 수 있어요. 이 자료 분석, 아, 자료 정리가요. 어, 근데 이 헌터는 콜드 수도, 아, 저, 보너스 볼도 출로 보기 때문에 실당번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 때문에 이 헌터 자료상으로 그렇습니다. 헌터 자료상으로 콜드 수맨 끝자리에 있는, 어, 수가 25였었죠. 어, 그게 지난해 차에 출했습니다. 그렇죠? 25가 출했어요. 어, 그러면 25가 콜드 수맨끝 자리에서 어, 출을 했다는 얘기는 25가 어, 상당히 오랜 어, 기간 동안 안 나오고 있었던 수죠, 그렇죠? 그 수가 지난해 차에 이제 출을 한 겁니다, 그렇죠? 어, 그러면 출을 하자마자 그 동안 안 나왔던 수가 막연거퍼서막 막, 어, 이렇게 출을 할 가능성은 아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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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면속출을 하는 경우가 되죠. 어 그런 경우는 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어, 그래서 사면속출은 거의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 무조건 없다 이렇게 단정은 내릴 수 없죠. 왜냐하면 어 로또니까 그렇습니다. 로또는 어 항상 새로운 기록을 써가기 때문에 어, 그, 그러한 그 이유로 무조건 제의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 이거는 13은 어이 헌터는 어, 일단 약수로 분류가 분류를 했습니다. 어, 분류를 해놓고 어, 다른 자료를 또 보니까 다른 자료는 어, 작은 흠결이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작은 흠결이 어, 작은 음결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개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 그이 어, 흠결 자체로 볼 때는 어, 13이 출할 가능성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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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시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랬죠 문안이 어, 잘 제외가 됐습니다. 어, 요 13번은 뭐 어, 여기저기서 막출한다고 난리들이 났던데 각 사이트 제가 들어가 봤더니 어, 13번이 그냥 인기가 아주 그냥 하늘을 하늘로 치솟더라고요. 그런데 어, 어, 그런 수들이 되게 안 나오죠? 나오다 나온다 하면서 안 나옵니다. 그렇죠? 25번도 또 2월수로 어, 이거를 꽂고 있는 분들이 계시던데 어, 헌터가 월요일 날 아예 일찌감치 제수에 가까운 약수로 빼냈기 때문에 어, 우리 시청 어, 이 헌터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셨겠죠? 음, 아주 월요일 날 일찌감치 어, 제가 제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를 시켜놨습니다. 자 다음은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총 11개의 약수를 보여드렸습니다 25하고 13 합쳐서 11개였는데요 11개였는데 여기서 1개가 나왔습니다 11개 중에서 20번 하나가 나왔죠 헌터가 추천한 필터 범위는 0에서 2 또는 0에서 1인데 이번 이차에도 어, 이 약수가 대단히 기운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서 0에서 1이 적당하다고 말씀드렸죠? 0에서 1, 0개 또는 1개, 이게 적당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난 월요일날 방송한 거 잠깐 들어보실까요? 어, 그런데 헌터가 지금 같이 살펴봤지만 어, 이번 에 2차에도 이번에 어, 이 규칙수들이 좀 상당히 약해 보입니다. 자, 전반적으로요. 뭐냐면, 규칙수의 최소, 그러니까 약, 어, 그 어, 작은 음결들이 적어도 두개 이상은 다 가졌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이 차에도 이 약수가 어, 기운이 많이 빠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어, 전멸도, 이번 이 차도 어, 전멸도. 어, 감안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0에서 2 또는 0에서 1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0에서 1이요. 그랬죠? 0에서 1. 안정적인 필터는 0에서 3, 어, 공격적인 필터를 하시는 분들은 0에서 1로 권장을 드렸습니다. 어, 헌터 예상대로 잘 적중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화요일 방송입니다. 어, 화요일 날은 4수 중 1에서 2수 필출이었죠. 그런데 어, 어 수중 1에서 1출, 2출, 1에서 2출 보기 전에 끝수를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어, 1년 끝수였죠. 1년 끝수가 11, 20, 21, 31, 41. 어, 요섯수를 제거하고 보면 1, 10, 30, 40이 남는데, 어, 이네수가 어, 현재 12연멸 중이죠? 12연멸 중그데1에서부터 1046회까지 7연멸이 3번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 어, 1, 10, 30, 40이 어, 필출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끝수가 그 필출로 보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 1, 10, 30, 40을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11일, 20, 20일, 2 30일, 40일을 살펴보시는데 이 초록색에서는 10하고 30이 약수로 빠져 있으니까 1하고 40을 먼저 살펴보시라 그랬죠. 1하고 40을 어, 그랬는데 어, 1하고 40 중에서 우선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10, 30. 거기도 없으면 11일, 2 0 21, 30일, 40일 이런 순서로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지난 4일 날 방송한 거 잠깐 들어보실까요? 어, 헌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10과 30은 요거는 어, 약해 보입니다. 여기는 약해 보이고 어, 1하고 40 어, 여기 지금 초록색 중에서는 1하고 40을 살펴보시고 여기서 안 보이시면 어, 여기 나머지 수 1, 20, 21, 30, 40 이렇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죠? 자,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 실제로 20하고 어, 40이 출을 했습니다. 아, 여기서도 헌터가 1, 40을 먼저 살펴보시라고 했는데 아, 40이 출을 했습니다. 아, 둘 중에 한 수를 우선 10하고 30은 약수로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1하고 40을 먼저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40이 잘 나왔습니다. 무난히. 자, 다음은 어, 불주변수였죠. 여기서는 1929 또는 5969 어, 이것이 출예상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불주변수, 불주변수가 1046회에 전멸을 했기 때문에 어, 이번이차 왜냐하면 2연멸 내지는 3연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 필출로 보이는데, 필출을 한다면 1929 또는 5969, 이 앞쪽에서 출하면 1929, 어, 뒤쪽에서 출하면 5969로 출할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 2번하고 어, 40번이 출했습니다. 근데 2번은 19가 맞죠? 이거는19 였습니다. 근데 40번은 어, 59, 59 또는 69가 아니고 이게 49 였어요. 40번대에서 세수, 세수가 나오는 바람에 어, 49 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여기서 두개가 적중이 됐습니다. 헌터 자료가 적중률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어, 여기서도 어, 여기 어, 특히나 2번하고 요 3번은 어, 상당히 이 헌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2번과 3, 3번, 1번도 그랬습니다. 1, 2, 3번이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차에. 자 다음은 어네수중어 이래서 네 어, 2 수였죠 회귀분석 자료입니다 어, 매주 이건 올려드리는 거죠 어, 화요일날 회귀분석 자료인데 어, 이헌터 회귀분석 자료는 출현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개수도 많지만 어, 여기서 적어도 두수 이상은 늘출하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다섯 개까지도 출하고 그러죠자 여기 이 중에서 어, 네 수를 헌터가 9, 14, 24, 33을 뽑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33번이 출을 했죠. 어, 33번을 적중했습니다. 어, 원본에서는 어, 33번하고 어, 42번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두개 이상 이렇게 출하고 있죠. 어, 자 다음은 이 헌터 이회계 분석 자료는 아주 그 활용 가치가 상당히 있어요. 물론 원본을 이렇게 많이 뽑혀도 어, 이 헌터가 이렇게 쏙쏙 이렇게 뽑아 잘 뽑아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어, 이 내수 내수 뽑아내는 게 적중률이 상당히 높죠. 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회계 분석 자료는 다른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헌터의 다른 필출 그룹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수다력이 많이 이렇게 껴있어요. 그래서 그 중복되는 수 가져오면 그냥 적중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헌터 자료, 자료상 자료이 해기분석 자료하고 중복되는 게 지금 많이 나와요. 중복되는 수더요 그래서 이렇게 적중률이 높습니다. 자, 다음은 어, 1047회 수요일 방송입니다. 어, 넷중 하나, 세 그룹을 가져 나왔죠? 여기서는요. 어, 자, 다 여기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어, 셋중 하나 보기 전에 우선 함께 찾아 봅시다. 그래서, 어, 필출삼수크럽, 어, 거기 자유분석실에 올리는 걸 여기다 올렸어요. 어, 그 필출삼수크럽, 어, 거기를 헌터 글쓰기가 안 돼서,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에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근데 참여율이 좀 너무 적더라고요. 몇분 참여를 안 했던데, 어, 그러면, 어, 헌터 마음이 좀안 좋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때, 함께 이렇게, 어, 이 헌터와 함께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이, 어, 헌터가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그래야 헌터가 좀, 어, 기운이 나고, 어,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회차는첫 주여서 그랬나, 많이 참여를 안하셨더라고요 자, 여기서는, 2번하고 어, 33번하고 어, 44번하고 3개가 출했습니다. 어, 여기는 일반적으로 1에서 3수 출하는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틀려도 괜찮으니까 뭐 틀린다고 해서 뭐 헌터가 언짢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참여도를, 참여도를 높여, 높이는 데 의의가 있지 어, 맞추고 안 맞추고는 어, 이 헌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 여하튼. 어, 우리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니까, 어, 다음 에저서부터좀 참여를 많이, 어, 하시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는 3개가 출했습니다. 이래서 3수 출하는 그룹인데, 어, 적중률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도요. 어, 자, 다음은, 어, 특이 패턴이었죠. 어, 여기는, 어, 그 6, 19, 32, 45. 4수인데요. 어, 네 특히 베터는 전에도 보여드렸었던 건데, 최근에 헌터가 자료를 안 올렸었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이제 4연속밖에 안된 거라서, 이제 막, 하차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라나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중간에 딱 떨어지는, 어, 끊어지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도. 근데 이런 거 하나 잘 잡으면, 적어도 2, 3개월은 아주 상당히 긴요하게 써먹는 자료예요. 그래서 어, 헌터가 어, 이번 이차에 어, 조기에 올렸습니다. 전에는 어, 6, 6, 6연속 내지 7연속에서 올렸었는데 지금 아직 4연속밖에 아직 안된건데 한번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이차에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거고 멸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거였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보너스불 3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흐름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다음 이 차에 또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아, 이런 거 하나 잘 잡으면 몇 개월 동안 아주 기묘하게 써먹는 거예요. 아주 효자 자료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이 차에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요. 다음은 넷중 하나, 세 그룹을 가져 나왔죠. 세 그룹이요. 어, 8위 배수인데 46회, 1046회, 16이 나왔는데도 아직 기운이 어, 살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어, 아직도 8, 24, 32, 42, 아직도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그래서 이거 어, 지난 회차에 아, 저 지난 어, 수요일 날 방송한 거 한번 잠깐 들어보실까요? 어, 이렇습니다 여기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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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는 11의 배수. 1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그룹이죠. 11의 배수인데, 어, 것도 3연멸 중이고, 여기는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인 수들인데, 어, 것 요것도 3연멸 중이었어요. 어, 이 헌터는 개인적으로 알바기 수라고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어, 그랬는데, 어, 이 3개 그룹이 모두 출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 여기서 한수도 없으면 1등도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번 2차에도 여기서 대박이 났습니다. 여기 보너스 볼 32가 나왔고요. 실당권 40이 나왔고요. 어, 또 11의 배수에서는 33하고 44가 나왔고요. 어,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인수에서는 어, 44가 나왔습니다. 어, 충북수 44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어, 44요. 근데 각 사이트들 돌아다녀 보니까 44를 어, 제외수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그런데 어, 여기 44는 어, 헌터는 개인적으로 어, 상당히 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음, 여기에서 어, 세, 세수가, 3.5수가 나왔네요. 4개가 나왔죠. 어, 지난해 차에도 4개가 나왔고, 어 저지난해 차이도 4개가 나오고 그랬던가요? 아니 지난해 차이네 4개가 나왔던가요? 여하튼 어, 이거 4중 어, 하나 상당히 적중률이 높죠? 어, 상당히 적중률이 높습니다. 이것도요. 물론 이제 어, 어떤 때는 이 3개 그룹 중에서 1개 그룹만 나오기도 하고 2개 그룹만 나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어, 상당히 어, 이것도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여기서만도 5등이 나오는 거니까요. 자, 다음은 목요일날 방송이었습니다. 목요일날은 셋중 하나, 낙수를 살펴봤죠? 낙수요. 어, 낙수를 살펴보기 전에 어, 여기 필출 그룹 하나를 소개해드렸는데 이게 현재 2연멸 중이고 어, 복귀를 시작한 이래로 2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 출할 거라고 보고 여기서 한 수도 없으면 1등도 없어요 그랬더니 아하 이거 하나가 전멸했습니다. 아, 이거 하나가 오류 났죠. 아, 주메뉴에서는 다 적중을 했는데 이렇게 어, 주메뉴 말고 서비스로 드린 이 자료가 하나가 적,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하나가 전멸을 했습니다. 이번 이차에 아, 이거 하나 때문에 100%가 안 됐어요. 그렇죠? 아, 그러나 주메뉴는 100% 적중을 했죠. 자, 이거는 다음 이차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 매주 10수에서 12수 루성 형성이, 형성이 되는데 어, 대개 10순에지 11수가 형성됩니다. 12수는 가끔 있고요. 어 다음 이 차에 다시 다음 이 차는 무조건 출할 겁니다. 이거고요. 어 지금 신기록을 세웠으니까요. 어 지금까지 아주 꾸준히 잘 흐름을 타고 오다가 어이 공개를 하니까 이렇게 턱 우리를 어, 내면서 어, 그 인사를 하네요. 이게요자 뭐 공개했다고 해서 이게 올인한 건 아닙니다. 안 나올 수니까 올인한 거죠. 헌터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공개하면 안 나오고, 공개 안 하면 나오고, 이런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 자, 목요일날 낙수를 살펴봤어요 해서 칠락과 팔락을 올려드렸죠. 7락, 7락이 현재 8연별 중이고 8락도 8연별 중인데 이 숫자로 보면 2, 39, 24, 27, 44를 모아놓으면 이게 현재 7연별이었어요1에서부터 1046회까지 7연별이딱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낙수로 봐도 필출, 이 숫자로 봐도 필출 그래서 여기는 필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필출할 걸로 본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랬는데 어, 월요일날 올린 약수 또는 제의수에 어, 가까운 약수였죠. 그게 여기 두 수가 들어있으니까 그두 수를 빼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39하고 27이었죠. 그래서 39하고 27 약수 또는 어, 제의수에 제수, 수 가까운 약수가 39하고 27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수가 어, 2하고 24, 44였죠. 그렇죠? 아, 그런데 여기서 어, 2하고 어, 44가 출했습니다. 그래서 어, 두 수가 출했죠? 세수 중에서 두 수가 출했습니다. 어, 지난 어, 1047에 어,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죠? 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고 이렇게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아, 여기 3개에서도 2개가 막 쏟아지고 어, 그랬죠? 어, 이번에 어, 1등 하신 분이 혹시 계셨을래나 모르겠습니다. 음, 다음 회차에도 어, 좋은 자료, 어, 그, 어,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 필출 삼수클럽에 이 헌터가 그 네이버 카페, 그 운영, 운영팀으로부터 글쓰기가 정지당했어요. 거기에서 아마 그 어떤 규정을 제가 어겨 어겼다라고 어, 이렇게 규정 규정 위반으로 글 쓰기를 1월 13일까지 정지합니다라고 문자가 떠요. 어, 그래서 어떠한 규정을 제가 어겼나 본데 어, 그것이 아마 그 후원금 받는 거를 카페를 이용해서 후원금 받는 게 그거 아닌가 싶어요. 다른 건뭐이 헌터가 위반할 게 없는데 어, 그래서 어, 거기 자료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어, 그러니까 1월 13일 이전까지는 어, 그 자료를 거기다 못 올려요. 그래서 헌터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걸 어, 거기에 유료 어, 그저 후원 후원금을 내셔서 권리회원이 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 보여드려야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헌터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어, 1월 13일 이후로 어, 한 달간을 연장을해서 어, 거기에서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그렇게 하고 어, 또한 가지 뭐냐면 어, 그 헌터가 아, 앞으로 1, 2주 안에 어, 이 유튜브도 실시간 방송을 할 겁니다. 실시간 방송을요. 그래서 여기에 올려놓는 자료, 아, 앞에 그 함께 찾아 봅시다 하는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한 자료들을 어, 그 실시간 방송에서 어, 우리 그 시청자들과 함께 그 즉석에서 찾아내는 어, 번호를 토론식으로 찾아내는 어, 그러한 어, 시간을 갖도록 어,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 어, 그, 어, 구독자님들께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함께 1등으로 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어,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물론 헌터는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면 이거못해요 그렇죠? 개인적인 욕심을 갖거나 사견을 가지면 이런 어, 좋은 자료를 올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 이 헌터는 통계 분석으로 나온 자료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헌터가 어, 사견을 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기 가미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오직 어, 통계자료 그대로 보여, 원본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중률이 높은 거예요. 어, 실시간 방송을 하게 되면 어, 거기서도 어, 우리 그 구독자님들과 아주 어, 사심없이 서로 토론을 해가면서 어, 그 어, 우리 실당본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 어,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괜히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주일 내내 그냥 막 체수 뭐 필출 구름 막 모아놓고서는 토요일에 가면은 어막 뒤죽박죽 막 엉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그 어, 깔끔하게 어, 깔끔하게 그냥 즉석에서 어, 실시간 방송에서 이렇게 어, 결론을 내리는 어,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 만들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올리는 자료도 아주 깔끔하잖아요. 어, 자료, 헌터 자료 지금까지 살펴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이 자료, 자료가 자료 깔끔하잖아요. 자료가 깔끔합니다. 어, 앞으로 좋은 자료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어, 그 자료 잘 참고하셔서 모두모두 모두 어, 대박 이루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방송 복기 방송 마치겠습니다.